지역 브랜드 가치,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전창걸 울진 군수는 이번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관할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울진방송 김경환입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